네, 어묵장조림, 이거. 오늘은 어묵장조림을 할 거예요. 10개예요, 10개. 이렇게 긴거 샀어요. 잘라서 하려고. 이거 뜨거운 물에다요, 한번 뒤쳐야 돼요. 살짝. 이 정도만 하면 불 끄고. 일단 놔둬야 되죠. 이 소세지는 10자로 내가 잘라놨네요. 이런 식으로 해놓고 새송이 버섯도 간장만 끓이면 되네. 음, 그냥 넣고 볶으면 돼. 음. 저거 소세지도 넣는다고요 응, 어, 소세지도 넣고 할 거야. 음. 같이 여러 가지 먹게 파 쓰고 남은 거. 간장 2개 액젓 매실청 2개 올리고당 맛술 음, 음, 우와 <웃음> 맛술 2개 3개 들어가 세, 세 숟가락 넣는다 지금. 와 너무 많이 들어갔네 그러냐 아확 부서졌어 좀졸이면돼 저거는 그냥 많이 들어가든 상관없나? 응, 음, 상관없어. 좀 졸이면 되니까 물도좀두개 넣고, 물, 마늘 됐어, 이렇게 넣고 어묵 이거 시쳐가지고 밥 차놓은 거예요 졸이면 돼, 이렇게 해갖고 밑반찬으로 이렇게 해서 뚜껑을 좀덮어줘야 되는데 약간 졸여지게 뚜껑을 덮어줘야돼한 5분 졸였어요 이렇게 졸여서 이제 여기서 또 고추 좀넣고 파도 넣고 그래서 조금만 더 졸여 줄거예요짠잘 익었네 잘 익었어? 불 끄고 깨소금 깨보여서 하니까 좀더 내야지 깨보여서. <웃음> 깨보여서 별명이 되어버렸어. 장기름좀 넣고. 이제 다 됐어요. 이제 국물이 좀 이렇게 있어야 돼, 장조림은. 바싹 마르면 안 돼. 됐다. 됐어. 음. 이게요, 어묵 장조림이요. 어, 저기 소세지도 넣고, 새송이 버섯도 넣고, 그래서 세 가지 맛을 느껴보라고 이렇게 에, 세 가지를 했어요. 오늘 감사합니다 바이바이